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알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바이포의 이미지는 롯데홈쇼핑의 가상모델 이 루시의 모습입니다 포바이포는 이 화질개선 솔루션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이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어 얘네들의 이익률을 보시면 이제 눈부신 성장을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을 7%대에서 어, 20%대까지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또 매출도 증가하면서 올라오는 어 포바이포 어 그리고 얘어 얘네들의 오늘 그 현재가를 한번 보시면 한알령 해제 관련주 중에 포바이포가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치면서 가장 좋았죠. 펄은 2,530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1,800억입니다. 평균, 어, 이 한알령해제 관련주 평균 PBR이 3.46배 수준입니다. 어, 이 스코넥, DNC 미디어, 어, 이런 종목이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이렇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 높은, 어, 밸류를 받고 있죠. 어, 움직임은 상당히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시가총액이 2,000억, 3,000억대 수준에 있고, 또, 이 PBR을 보시면 이제 낮은 종목을 보시면 미스터블루가 12배 수준입니다 PBR 1.19 시가총액은 요중에 있는 종목줄 850억대의 한빛이 다음으로 이제 높죠 미스터블루는 860억대의 이런 아주 적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상승률도 4%대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 이 종목들 한번 간단히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x4. 오늘 상악 깔치면서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어, 스콘의, 어, 얘는 이제 XR, VR, 어, 이 훈련 관련된 주, 종목이죠. 그래서 어, 이 게임, 이 VR 게임기 관련된 종목, 그리고 XR 시장의 규모는 이렇게 계속 연평균, 어, 77%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어, 아주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주요 브랜드는 이제 요런 웹툰부터 해가지고 뭐 입북, 요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DNC. 어, 그리고 미스터 블루.